안녕하세요. 전자 알개미 입니다. 예. 오늘은 평탄 클립 제거는 요령하고 그 다음에 타일을 세팅하기 전에 타일 끈을 끊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보통은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다들 이렇게 작업을 하실 거예요. 네, 저는 칼하고 다목적 가위가 쓰임새가 많아서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면 불편하죠 그리고 타일 끈을 끊을 때도 칼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끊으면 좀 위험하죠 네 그리고 칼나이프도 저렇게 길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알맞게 조절을 해서 사실 저것도 살짝 긴데 저는 이렇게 모서리로 이렇게 예, 안전하게 박스를 찍고 이렇게 끈을 돌려주면 끈이 안전하게 제거가 됩니다. 다목적과이로는 이렇게 사이를 끊어주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예, 타일 끈을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음, 평탄 클립 요즘 다 사용을 하잖아요 예. 어, 타일 레벨링 시스템 이라고 해서 어, 지금 단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다 이제 거의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어, 근데 이 시공을 클립을 끼고 시공을 하게 되면은 어, 제거를 할때 여간 네, 불편한게 많이 있습니다. 예,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발로 차고 이렇게 하면은 클립이 이렇게 깨지거나 파손이 되죠. 자,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예, 저 방수비인데요. 방수비로 이렇게 쓸어가면서 이렇게 치어가면서 이렇게 타격을 주는 거죠. 짝, 짧게 짧게 잽을 날리듯이 탁탁 치면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발로 차게 되면은 어, 클립이 체결됐던 클립이 어, 완벽하게 다 이렇게 탈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접착제의 양이 많이 이제 려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 평탄 클립 플라이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손으로 이렇게 쫙 밀면은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드는데 플라이어를 활용하게 되면은 쓰게 되면은 예 저렇게 꽉 물리게 돼서 클립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 저같은 경우에는 예 클립 꼭지를 탁 손으로 잡고 예 저렇게 됐을 때 잡고 순간적으로 타격을 탁탁 주면은 예 아주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저렇게 했는데도 이제 타일 클립이 물려 있던 게 끊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커터칼로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어 혹시나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고 그거를 지금 뭐 이렇게 현장에서 쓰시고 있다고 하시면은 예좀 알려주세요 <웃음> 아 너무 힘듭니다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가 한계인데 어, 저는 방수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면은 어, 클립을 체결하고 있는 외지가 노란색 저걸 외지라고 하죠 외지가 음, 파손되는 일이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그외지를좀더 깔끔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파손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 방법을 어, 쓰고 있습니다 어, 뭐, 다들 이렇게, 이렇게 발로 차시는데, 저는 타일 플라이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제 하면은 저렇게 잘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끝에도 이렇게 치면은 아주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자 잡고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당겨서 하면은 잘 떨어지는데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웃음> 알려주세요. 굽신굽신 <웃음> 예, 서류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유했으면 합니다. 어 클립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도 예, 영상으로 꼭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어, 타일 시공에 대한 전후 이렇게 내용밖에 없어가지고 어, 타일러들이 힘들게 일하는 그런 과정들을 예, 오늘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